어, 댓글 읽기 두번째가 이인호님 이노이라 이렇게 된다 아마 이인호님 같아요 어, 제가 알파AZ를 신었는데 모를리아 네오3를 신다고 후반에 갈아 신었는데 네오3에 비하 매우 딱딱한 느낌을 받았다 원래 이 스터드 모델의 단점인가요? 아니면 저만 그렇게 느낀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답은 어, 네오3랑 그 다음에 알파 제품에 어, 알파AZ 제가 씌었을때도 리뷰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플레이트가 너무 단단해요 FG는 너무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단단하고요 근데 FG가 사실은 카로보가 들어가서 그런거냐 근데 꼭 그런거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어, 어, 아들레 홀엔스만 사도 카로보를 쓰고도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걸 보면 반드시 카로보 때문은 아니고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좀 강성이 높은 소재를 썼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이제 네오3보다도 더 단단한 느낌을 저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네오 3를 어, 잘 신는 또 미즈노계를 잘 신으시는 분들도 미즈노가 오랜 연구 끝에 뭐 3년의 시간을 그공을 들여서 만든 알파라는 인조 가죽 제품 이건 뭐 사실 미즈노가 획기적이죠 천연 가죽을 고집하는 브랜드라 고 우리가 알려져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인 경우에는 음, 우리나라 그 에이지 모델이 에, 잘 신을 수 있냐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지금 대부분 운동하고 있는 구장들에서 한두 군데를 제외하면 좀 신기가 어렵다 하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저도 이제 TF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어,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나라 대부분 인조구장들이 기본적으로 좀 딱딱한 느낌이 강하니까 저희가 늘 TF를 추천드리는데 알파인 경우에 신으면 어, 상당히 딱딱한 느낌을 받아요 어, 딱딱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어, 그 이제 딱딱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발목이나 그 다음에 무릎이나 뭐 이런 관절 이쪽에 그 데미지를 끼신다 누적적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터드를 안쓰기 좋다 이런건데 어, 알파에이지를 많이 신으신다 그럼 역시 이제 운동장 조건이 어, 좀 받쳐 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잘 만들어진 인조구장과 아니면 좀 푹신하게 느껴지는 구장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아마 그 알파에이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런 딱딱함을 느끼는 정도의 대부분 차이가 어디서 느껴지는 거냐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인조구장의 상태들이 각 개인들이 지금 체감하는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게 편하더라, 좋다, 안 딱딱하다 이런 느낌들 차이가 결국에는 운동량에 대부분 달려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희는 지금 뭐 일단 제품들이 오게 되면 되게 그냥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서서 눌르면 어쨌든 콘크리트 바닥이라는 건 기본 똑같은 조건이니까 거기서 얼마나 딱딱하냐 덜 딱딱하냐 이런 것들이 비교가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부드러운 운동장 뭐 아주 인조구장이 인주 천인조 천연, 천연처럼 잘 되어 있는 곳 아니면 뭐 티어 터프 타입의 그라운드다 이런 건 똑같은 축구화를 신고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조건이니까 축구화 자체로 하나를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아예 딱딱한 지면에서 신어보면 그 축구화들마다 특징이 좀 드러나니까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데 아마도 알파 아, AG는 제가 보기에 이번 버전은 조금 이제 구입에 조금 신경을 조금 써서 이게 정말 내가 하는 운동장, 운도 운동, 축구를 하는 운동장에서 괜찮을지를 잘 판단을 좀 해보시라 하는 거. 어쨌든 플레이트가 단단한 건 사실이고 특히 FG는 뭐더 단단합니다. 완전 하드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그 FG는 형태는 FG지만 정말 딱딱한 플레이트를 갖고 있어서 어, 천연한 데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들은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